패러렐즈 데스크탑은 맥 사용자가 맥에서 윈도우를 실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이 매끄럽게 실행됩니다. 원하는 만큼 윈도우 환경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윈도우 및맥 응용 프로그램을 나란히 실행할 수 있습니다. 패러렐즈 데스크탑은 막힘없고 빠르며 재부팅이 필요 없습니다. 파일과 폴더를 공유하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밀고 복사하고 붙여넣고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할 수 있습니다 독에서 윈도우 앱을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시작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분 안에 윈도우를 시작하여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부트캠프도 지원됩니다 추가 기능, 지원 기능 윈도우에서 터치바를 사용하고 USB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설치 없이 윈도우에서 인쇄가 가능합니다 맥 OS 키보드 바로가기가 윈도우에서도 자동으로 작동합니다. 윈도우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는 경우든, PC에서 전환하는 경우든, 개발이나 테스트, 게임을 즐기는 경우든, 또는 재부팅 없이도 극한의 유연성을 경험하고 싶은 경우에도 패러렐즈 데스크탑 4 맥이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. 빠르고 강력하고 간편합니다.